쓰겠는데 라서는그좀 허리가 지금 너무 크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힙 허리와 힙과 허벅지 통 여기까지 고마대까지 지금 이렇게 올리면 너무 땡기죠뒤판을기는좀 쳐내고 쳐낸 놈을 앞에다 붙여서 올려서 이렇게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36이거든요. 앞판하고, 앞판은, 48에 32, 36이거든요. 앞판이 지금. 36 나오는데, 앞판에 맞춰서 뒷판을 잘라야 되는데, 뒤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뒤쪽에서 2인치를 줄여보면 주머니가 지금 좀, 너무 많이 붙어버리죠? 간격이 안 맞아요. 이쪽하고 이렇게. 이렇게 붙으면은, 이렇게 한 줄여보면 옷이 바보되겠죠. 여기도 뜯고 여기도 뜯고 양쪽으로 재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판이 나팡, 되는 뒷판이 훨씬 큰데요 우리가 재단할 때는 아티판을 이게 다트를 잡았을 때 이렇게 똑같이 맞아서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떨어지고 있어요 이딸 때는 안에를 이렇게 딴데 굉장히 힘듭니다 뜯어내는데 이거 이 안쪽은 여기는 남으니까 잘라도 되지만 은 여기는 자르면 안 됩니다 이거 풀어내야 되는데 다른 청바지들은 이렇게 해서 풀면 풀리거든요 근데 이 실은 안 풀리는 모양인데 다른 것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끝나는 지점에서 미싱이 이쪽에서 이렇게 바뀌었으면 끝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풀면은 쫙 풀리거든요 이렇게 이것은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쁜데 이것은 언제 떴습니까 <웃음> 그래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 까까 봅니다 뜯으려니까 난못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작기가 힘들어서 겨우 다 뜯겼군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밑이 좀 짧으니까 여기는 최대한 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뜯고 나머지를 잘라버리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 것이 있거든요. 왜 여기를 안 자르고 뜯어야 되는지. 여기는 이렇게 잘라버리겠습니다. 자, 분리가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좀 뜯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스테치가 있으니까 안 되고요. 스테치 없는 데서. 풀리죠? 이렇게 쫙풀린니다 아까 안쪽에도 이렇게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아치, 뜯어보겠습니다. 저쪽은 위에서 뜯었을니까 이건 밑에서 해야 되겠죠? 반대편에서. 풀리죠? 이렇게. 뒷판하고 앞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서가박야 되니까 이런은 시접입니다 시접 그리고 이지제 7인치거든요 7인치면 앞판 7인치면 남자는막 8인치는 돼야 되니까 7인치면 이제 뒷판에서 뒷판을 좀 크게 자릅니다 뒷판에서 더 반씩 키워서 8인치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34인데, 허리가, 잘라낼 것이 없겠죠? 딱 34네요. 4단만에 오면 됩니다. 4조각이니까. 4, 8, 32, 33, 34죠? 34. 8인치 반이면 34입니다. 이것은 지금, 알짜 패턴이니까, 이드레인치 바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살려서 잘라야 되겠죠? 1cm 시접을 주고요. 주머니는 맞춰야 되겠죠 밑에 주머니하고 아래 주머니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옷이든지 재단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앞판에 맞춰서 놓고 뒷판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럼 지금 시접이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반위쯤 만들어서 잘리겠습니다 여기가 힙선이거든요 제가한 40정도 힙이 되죠? 뒤가 너무 높아서 뒤를 좀 쳐줘야 될것 같은데 이런 부분 쳐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가는 걸 보십시오 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꺼졌을 때는. 시접 빼고 10인치. 뒷판 요리 박힐 선이니까. 23, 4 정도 되죠. 그럼 남자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체격 정도 되면은, 그 정도는 딱 맞습니다. 뒷이 너무 높아서 뒤를 쳐주는 겁니다. 글씨가 잘라져면할수 없죠 오륙뱅이 아닌 사람들뒤 뒤가 체입니다 그러면 잘라내줘야 되는 거예요 판을 좀 달아내야 되는데 원단이 없네요 시즈베 이렇게 박았다 그랬을 때 통이 8인치인가 16인치 나오면 되겠죠 키가 큰 사람은 9인치 정도 그래야만이 아주 멋있습니다나오려 여자들은 더 타이트하게 입어도 되고요 물이 풀리니까 바로 그먼저 쳐줘야 되니까 살짝은 거대적으로는 이렇게 잡아놓고그 <놀람> 판에 이 앞에가 이제 쳐져있었죠 이 앞부분 여기다가 이제 대려고요 이거 박아가지고 살살 박아야 되겠죠, 여기서 그럼 약한번 이런 정도 키워주는 겁니다. 앞에는 이렇게 살려줄거든요 얘가 완성살이에요. 그만 1인치, 4인치 정도 올라갔죠. 지금. 앞에가 얘가 짧아서 키우는 겁니다. 앞에를 키워줘야 되니까 잘올려면 이렇게 넣는데 <웃음> 배관좀 나와서 키워주겠습니다. 이를 달았을 때, 이게 커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와... 와... 와... 와... 와... 이 판은 밀어지지 말라고 지그재그로 박아주겠습니다. 한번 도박 을주겠 습니다. 이렇게 세개로 때리면 가정용 미싱에서는 잘못하면 바늘이 부러지거든요 이런 데는 이렇게 두꺼워서 너무 두껍거든요 한쪽으로 이렇게 때릴 수가 없어요 가정용 미싱으로서는 그래서 이렇게 갈라가지고 아이롱으로 갈라가지고 지그재그로 때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 지그재그로 이렇게 너무 두꺼워서 못 넘어가겠죠 굉장히 두꺼운데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벌려서 여기다가 먼저 박습니다 여기다가 먼저 박어놓고 나중에 이렇게 때리면 되겠죠 천에서 약간 뒤쪽으로, 1cm 정도 뒤쪽으로 박아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1cm 정도 뒤쪽으로. 이 가운데서만 왔다 갔다 하면 바늘이 안부러지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다가 보면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지를 못하고 가운데서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드디어 다 박았습니다. 이제 이제 밑단만 받고, 그리고 다려서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아주 좋은데요? 마음에 들어요. 아직 세탁을 안 했는데. 옷을 만들면은 세탁을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아, 배가 좀 나왔는데. 여기, 여기를 좀 올려놓으니까 더 낫죠? 멀리서 보겠습니다. 청바지 맞춤 같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청바지를 좀 모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냥 너무 밑이 적어서 입을 수가 없더라고요. 달아내니까 훨씬 낫네요. 어때요? 아주 좋은데요?